오늘 손절해요 안녕 이제는 안녕 <웃음> 진짜 너무 보고싶어 <웃음> 우리 빨리 먹게 빨리 넘어가겠네요 네 다음 퀴즈 가겠습니다 주제어 네. 갑니다 <웃음> 터미네이터 아 하나 <웃음> 둘셋자 <웃음> <웃음> 예. 이번 거 30초지 30초 1분이잖아 하나 둘셋 왜안 뜯어서 입을 수있 어떻게 해보냐고 <목소리> <목소리> 잠깐만요 이거! 어땠까요? 나이스! <목소리> 10초 지났습니다! 어땠까? <목소리> 어? 와. <목소리> <목소리> 잠시만요 이거! 우와. 살. 20초 지났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너> 어땠까? <어땟일까>? 응? 어? <목소리> 음! 그 여러분들 정지한... 와 이거 진짜 에바다 지원 지화... 잠깐만 이거 지원이 빼고 하죠 잠깐만 뭔가? 우리 보여줘 이거 아, 이거 뭐야 지원아 심하잖아 한 마리 그냥다 먹었는데 아니, 나는 나왔어. 난 이거 까다로 못 아, 먹었어 근데... 아 잠깐만 근데 진짜로 와 너무 맛있네 진짜, <웃음> 진짜 맛있다 국물만 <웃음> 먹었는데 나도 지금 못 먹고 이거 국물만 먹었거든 <웃음> 어 반칙 야야야 반칙 반칙 반칙 자 어. 이번에 근데... 퀴즈입니다. 아, 나이스! 자, 어이? 두 개를 뽑았죠. 네, 열어주세요. 2000년대, 2000년대, 2000년대, 2000년대, 2000년대, 2 0학교년 2000년대, 2 0 2 0 0 0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저피 인순이 친구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시작. 아, 지금 먹는 거? 뭐야 게 내가 아까 근데 먹었어? 아, 아, 안 뜨더죠. 반겨. 십초 지나습니다 어머,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안 뜨더죠. 왜 비웠어? 누가 먹었어? 20초 지났습니다. 음. 아, 아, 저 지금 깻잎을 밖에 못 먹어. 땡땡 땡땡땡땡땡땡. 깻잎 누가 못는데 내려 네. 놓으시죠. 땡땡땡. 내가 아. <웃음> <저 방금. 웃음> 딩, 딩, 딩. 에이, 뭐라 먹먹고그 들어왔어. 짜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웃음> 아 근데 어 이거 설탕 뿌려 왜 이렇게 달아? 우리 너 이게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한번 치우가자. 치우고. 네. 네, 준비 되셨나요? 네, 예. 이제 네, 음악 퀴즈 가겠습니다. <웃음> 어. 정답. 보아 넘버원. 보아 넘버원. 맞아 맞습니다. 와와와 대박이다, 진짜로. 뭐. 집고 있어야 돼. 맞아, 자 갑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어이, 이거 왜안 잘려. 뭐 뜸? 나 <웃음> 이거 먹고 싶은데 누가 먹었어? 아니 왜 힘든 것 같아? 없어 나이스 15초 지났습니다 나 하나만 먹다아안 깜짝 놀랐 아니, 아니 이게 안 깜짝 놀랐요 잠깐만요 <웃음> 선생님 <웃음> 음,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이번에 누가 뽑아주죠? 이번 지원이가 뽑자. 뽑아볼까요? 아까 지원 넘버고 맞췄으니까 음. 그럼 저는 센터가. 두디아를 말해주세요. 2010년대. 아잘 보셨네. 아, 아, 2010년대입니다. 오. 네, 2010년대. 아나또잡없는데 아, 2010년. 아 우리 이번에는 그렇게 할래? 한번 그냥 개인전으로 해가지고. 제일 빠랐습니다 사이 챔피언? No. 아니아니아니아니 저거 아니야? 아! 음, 아 정다사이 라인아웃 right 아 맞다 아, 자 시간 조직했습니다 아까 못먹었던거 준비 시작해주세요 시-작 저 비어있는 느낌인데? 아 진짜 끝났어 아, 끝끝아좋겠 이거 더 행복해요. 끝. 어. 어. 자 다음 가겠습니다. 어, 진짜. 아데 잠깐만 이거 설탕 뿌려도 왜 이렇게 아 <웃음> 진짜 달아. 나... 너무. 진짜 너무 맛있어. 맛있어. 와. 아 지원이 단아 개인전 좀... 한 판? 한판 넣어? 한판 넣어. No God, please no, no, no, no. 우리 게 채널의 메인의 주제인 가겠습니다. 주제 네. 갑니다.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일심동체죠네 일심동체입니다 주제 갑니다 보컬! 하나 둘셋 오케이 아, 이건 맞춰야지 아아오른손도다 아, 아, 아, 아, 통일했어 아, 이건 일부러 네. 먹으라는 아, 진짜요. 아, 아 진짜 저는 아, 진짜 아. 인정하고 아. 가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고생으셨습니다 이건 진짜 먹었어야시 고생살 찼습니다 리이한 두개밖에 못거 같아 거에 진짜 난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 우리 악수할때마다 손 아. 너무 길어요 한번 두고 와면 이 친구가